격투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긴가판이라는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아랑전설 시리즈에 최초로 등장해 킹오파 시리즈까지 등장하면서 한국하면 태권도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킹오파 시리즈는 한국팀 자체를 결정하고 긴가판을 필두로 다양한 한국 캐릭터들을 출전시키면서 좀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격투 게임에 최초로 등장했던 한국 캐릭터 긴가판과 그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가판은 정의를 중시하는 무도가로 고지식하며 진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설정으로 등장했었는데요 자신이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정의를 중요시해 악을 보면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킹오파 시리즈에서는 긴가판의 이런 성격을 플레이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악인일 경우 전투 시작 대사를 통해 긴가판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대사와 포즈를 설정했었는데요 악인으로 취급받는 캐릭터와 전투를 할 때면 악인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대사와 포즈를 취하며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僕は許さん。 하지만 초기 캐릭터 디자인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긴갑판의 모습과 조금 달랐었는데요. 태권도보다는 그 당시 전세계인들이 좋아했던 이소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어두운 느낌의 도복을 입고 있어 지금처럼 악을 처단한다는 컨셉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풍겼습니다. 초안 컨셉을 보게 된 개발자들은 그 당시 개발하고 있던 월드 히어로즈의 김용과 캐릭터 컨셉이 겹친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태권도와 초기 컨셉을 섞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랑조설 2에서 최초의 한국 캐릭터가 등장했지만 개발자들은 긴갑판 캐릭터가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해 아랑조설 3에서 긴가판을 제외하고 다른 캐릭터를 출전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긴가판의 반듯한 이미지와 다른 캐릭터에게 볼수 없었던 화려한 발채기에 매료된 팬들이 SNK에 직접 연락을 해왔고 긴가판을 다시 출전시켜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 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하게 되었고 이후 킹오파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되는 긴가판 처음 긴가판이라는 캐릭터가 나올 때 이름이 캐릭터 컨셉과 잘 어울리고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름을 어떻게 김가판으로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개발 초기에는 김하이폰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아랑조서를 유통하던 비콤 회장 김가판 씨가 그런 이름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며 이야기했고 개발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마땅히 쓸만한 이름이 없어 의견을 제시한 김가판 씨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킹오파 시리즈에 참전한 김가판은 최범계 장거환과 함께 한국 팀에 소속되어 출전 하게 되는데 처음 한국 팀의 캐릭터를 보게 된 유저들은 평범한 모습의 김가판과 다소 험악해 보이는 최범계와 장관이 함께 서있는 모습을 보고 어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테리 보가드와 앤디 보가드가 있는 이탈리아 팀의 긴가판을 합류시키려고 했지만 조희가 씨가 더잘 어울린다는 판단에 긴가판을 제외했고 오히려 악인들이 모여있는 한국 팀에 긴가판을 합류시켰다고 하는데요. 최범계와 장관 두 명의 흉악범을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긴가판이 갱생시킨다는 설정이 좀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킹오파 엔딩에서 모든 일에 정의감을 불태우며 매사의 진지한 긴가판과 그의 가르침을 받는 척하면서 우승 상금을 노렸던 채범계와 장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지만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최범계와 장고안 그리고 개그 따위는 모르고 그저 정의로움 만을 추구하는 긴가판 캐릭터는 묘하게 케미가 잘 어울렸고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은 이들이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꼈었는데요 진지하고 훈훈한 외모를 보유하고 있던 긴가판과 험악한 모습의 거대한 철퇴를 몸에 누르고 있는 장고안 초딩같이 작은 키에 날카로운 세톱으로 무장하고 있는 최범계까지 개성있는 외형에 서로 얽혀있는 사연들까지 재미있어서 다른 팀은 기억을 못해도 한국팀은 꼭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팀을 이룬 채봉계와 장고안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 최봉계는 긴가판이 자주 가던 정육점 사장으로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사람들을 습격하며 나쁜 짓을 일삼는 악당이었습니다 키오파 시리즈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의 행동들은 생김새와 날리 유쾌했었는데요 전투 중 개성한 소리를 내며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기술 자체도 약삽해 보이는 기술들이 많아서 상대방의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포여나재수가 없어서 최봉계를 잘하는 고수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부자를몇 번이나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체어스을 날리고 싶은 욕망을 참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격투 게임에서 야삽하다는 말은 최고의 칭찬이라. 는 말이 있듯이 최봉계는 상대방을 도발하고 유린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봉계는 김두환이 쓸것 같은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봉계는 장거안과 같은 대머리였고 한국팀은 긴가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대머리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장거안을 포함해 최봉계까지 두명의 대머리가 같은 팀인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며 1대머리도 어려운데 2대머리라니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최봉계도 긴가판처럼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SNK 개발부에서 한국 스태프에게 한국에서 가장 멋있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최봉계라는 이름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사실 체범계가 그렇게 세련된 이름은 아니었지만 개발자들은 외형과 상반된 멋있는 이름을 붙여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의도된 부분이 성공한지는 모르겠지만 날것 그대로의 이름에 매력을 느낀 팬들이 많았었고 뻔한 이름이 아니라서 쉽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범계의 캐릭터 디자인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 나이트메어에 나왔던 프레디 크루거를 모티브로 캐릭터의 외형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막장 연쇄살인마였던 프레디도 부인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머리에 키도 작고, 요상한 소리를 내는 변태 아저씨지만, 결혼을 했고, 자식도 둘이나 있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한국팀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낮에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밤마다 사람을 습격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어느날 재수도 없게 장관을 잡으러 나선, 긴가판을 습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던 최범계는 긴가판에 비연참을 맞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긴가판에 혹독한 지도를 받으면서, 갱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범계의 베스트 프렌드 장관이 있었는데요, 대전형무소에서 탈출한 타록수로 등 등장하게 됩니다. 긴가판부터 최봉개까지 한국 캐릭터들은 대부분 키가 작았었는데 장거하는 키 227cm에 체중은 300kg이 넘는 거구로 등장했습니다. 워낙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다 보니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에 엄청나게 큰 철구가 달린 족쇄를 채웠는데 장거한에게 있어 이런 것들은 장난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탈옥 당시 족쇄를 단숨에 끊어버리고 철구를 자신의 주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탈옥 이후 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고 긴가판에게 잡혀 갱생을 위한 수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거한은 킹오파 시리즈의 최단신인 최봉개와 콤비를 이루며 개그 포지션에서 크게 활약을 했는데요. 거대한 덩치에 우둔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기술을 사용할 때 제대로 된 대사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으흥, 이흥 같은 기괴하고 멍청해 보이는 콧소리만 내고 있었고 공중에서 배로 깔아뭉개는 기술과 슬라이딩 기술 등 개그적인 요소가 포함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한국 팀이 공개되었을 때 긴가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캐릭터가 죄수고 개그적인 요소로만 사용된 것 같아 안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익살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지만 캐릭터의 성능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긴가판과 나머지 두 악인의 대한 설정에 외로 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한국팀은 킹오파 시리즈에서 항상 등장했었고 개발자들은 긴가판과 관련된 스토리를 확장시키면서 아랑 마크우더 울부스에서 긴가판의 아들 김동환과 김재웅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긴가판의 아들들은 아랑저설 시리즈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등장했었는데요. 리얼바우나랑저설 시리즈에서 긴가판의 오프닝이나 패배 장면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유루아유 <목소리> t h e n 첫째 아들 김동환은 아버지의 천재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실력이 뛰어났었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인지 자주 거만한 모습을 보였었고 수련을 빼먹고 놀러 다니는 알라리 캐릭터로 묘사되었는데요. 본성은 착하지만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투 스타일은 태권도의 전기 속성을 추가한 기술들을 사용했으며 인가판의 기술들을 변형된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는데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공격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기술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김재훈은 전형적인 엄치나 캐릭터로 김동한만큼의 천재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잘생긴 외모로 태권도 도장 내에 김재훈 팬클럽이 따로 존재했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 나오는 포즈에서 주전자를 들고 나오는 소녀가 등장했었는데 이 소녀가 김재훈 팬클럽 소속이자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김재은 천부적 재능을 가졌지만 게으른 반면 김재훈은 평범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통해 실력을 끌어 올렸기 때문에 평보다 기본기가 뛰어난 형태로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실제 판정이 좋은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골고루 애용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에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김동완과 김재훈의 이름도 한국기업 비콤의 사장 김가판씨의 실제 아들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김가판씨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 김동완, 김재훈까지 집안 전체 이름을 게임에 사용했으니 SNK에서 비콤 사장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자식들까지 게임에 등장하면서 김가판의 아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김명숙이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게임에 잠깐 잠깐 등장했다고 합니다. Wait! 긴가판을 시작으로 두명의 아이들까지 개발자들이 긴가판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었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후 긴가판과 동문이었던 전운이라는 캐릭터가 추가되고 긴가판의 셋은 강일까지 출전하면서 긴가판 설정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전운 캐릭터는 긴가판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는데 긴 머리에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어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쪽도 갱생 덕후 긴가판 못지않게 갱생의 목숨을 건 캐릭터였는데요 긴가판을 만나면 서로 갱생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 충돌을 보였었는데 자신의 방법이 효율적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긴가판도 동문이고 실력이 뛰어났던 전운을 무시하지는 않았고, 킹오파 엔딩에서 최봉계를 전운에게 맡기기도 했었는데요. 한국팀을 좋아했던 팬들은 갱생의 목숨을 거는 그들을 보고 재미있어 했지만 최봉계와장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한국 캐릭터들을 떠올려보면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었던 태권도만의 유니크함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학연, 지연, 혈연을 보여주며 끝까지 살아남고 캐릭터들을 확장했는데요. 한국팀으로 일본팀이나 다른 나라 캐릭터들을 압살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국뽕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 어떤 캐릭터보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night, we're gonna